오늘은 해파랑키 이코스 리포에서 개별항까지 걷습니다. 해운대의 삼포라 불리는 위포, 청산포, 구독포를 거쳐 대변항일 이룬 코스거든요. 기본 코스는 달맞이공원, 보울마당으로 이어지는 보석길, 갈림길에서 청산포 방향으로 걷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위포에서 해양길, 해변열차길을 따라 청산포, 구독포를 거쳐 대변항까지 걷는 코스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폐선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해변 열차와 스카이캡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비포에서 송선까지 아름다운 해변을 달리는 해운대 해변 열차는 수려한 해운대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바다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길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아, 뒤돌아보는 가운데가고요. 해운대인데, 정말 멋집니다. 전망대가 있으니까 한번 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기차가 오는데요 저 기차는 성전까지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폐쇄됐지만 지금 기차가 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출이 아름다운 포구 청산포라는데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따라 성전 방향을 가다 보면 되는 곳이 바로 청산포입니다 부산의 해운대와 성전 사이에는 세웩에 작은 포구가 태안을 따라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구덕포, 그 리포와 더불어 청산포가 바로 그 작은 포구입니다 이쪽 첫 길보다도 바다 쪽으로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네요 아. 또 하다수를 들이면서 걸으니까 또 색다른 기분입니다 다시 첫 길로 올라왔습니다. 성정 해수장 방향으로 또 계속 첫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멋진 전망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보내는 소망의 편지랍니다 네. 와 아찔합니다. 청사포 다리 떠는요. 청사포 해안에서 해안 등대까지 가지런히 늘어선 다섯 암초가 징검다리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구독파라운데요. 주변은 원래 갈대가 많아 가래포 또는 가을포로 불렸는데 저선 후기 강주 노씨가 태속송이 우거진 언덕에 송어제라 정자를 지었다 하여 송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 합니다 구덕권은 송정과 천사포 사이에 있는 만입의포구입니다 지나가다 커피도 한잔 즐길 수 있고요 어징어템에 나온 달고나 우리 송전 해변이 지금 또 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라네요. 뭐 하고 있어요 어? 어? <웃음> 어이, 재밌어? 돼. 그래? 여기다가 물을 돼? 또 성종 해주차에서 성종과 핫도 유명하다 죠 아마 또 왔는데 마음 무지 기대했습니다. 공수, 또는 체험 마을에 지금 도착하겠습니다. 고로냐 <웃음> 수고했다고 또 지압도 해라고 는겁니다 이쪽 그 나무 표시판에서요, 바로 미니 해적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미니 해적장을좀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표시기가 잘 없거든요. 이제 정말 좀 번잡한 곳을 좀 지나서요 정말 길다운 길을 좀 갔습니다 아직도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평화를 지킨답니다 옛날 해안 저수였을까요 전망 기가 막힙니다 잘 봐야지 안고 그냥 지나치겠는데요 아 진짜 좋은데 쉬고 계시네 돌탑 넘으러 해동연궁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해동연궁사 담배역에 따라서 해동연궁사로 진을합니다 이쪽 계단길로 올라가셔야 또갈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어설 길이 또 정확히 있습니다. 탕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 갑니다 턱바르세요 턱 새파랑길은요 국립수상과학원 이쪽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동안 마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텔 지나 습속길을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길은 오랑대 공을 향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냥 파경제 이경이 죽돌랍니다 이것은.